안녕하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어, 30살 굴산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가슴이 조금 어, 모유, 수유하고 나서 또 애기 낳고 나서는 약간 모양도 안 이뻐지고 어, 촉감도 안 좋아지고 막 어, 가슴이 많이 작아졌거든요. 콤플렉스도 생기고 하고 싶은 옷도 못 입게 되고 그리고 항상 여기가 닫혀있는 옷들 입고 되게 어, 콤플렉스 심었거든요. 여자라서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근데 이제 가슴을 어, 만들었으니까 아무래 ...도 독감도 되게 어, 좋고, 그리고 커지고, 일단 이런 드레스 같은 거 입을 수 있으니까 일단 너무 기분 좋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남편이랑 아기들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도 너무 좋고, 모양도 너무 예쁘니까, 일단 콤플렉스도 사라지고, 여자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수술하기 전에는 제 살이 갑자기 빠진 바람에 어, 눈밑하고 팔자주름이 막 커지고 되게 약간 피곤하고 조금 늙어 보이는 이게 티가 났거든요 이제 나이가 나도 먹고 있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방 이식하고 나니까 어 주변 사람들이 어너뭐 했니 되게 젊어졌다 피부 좋아졌다 하고 그리고 우리 애들도 남편도 너무 피부 좋아졌다고 하고 되게 예뻐졌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의 사람들도 너무 예뻐졌다고 하고 약간 그런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그리고 피건, 피곤한 거 모이는 뭐 것도 없어지고 어 늙어 보이지 않고 이제 젊 얼마 보이니까 나이 대에서 되게 족감도 좋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무래도 제키를 선택하는 이유는 20년 동안 이제 안전을 지켜오는 병원이라서 그리고 원장님들도 10년 넘게 일하시고. 우리 병원에 따로 마치 과장님 따로 계시고 수술한 동안 계속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지켜 주시고 그리고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고 수술 전도 케어를 잘해 주시고 또 특히 수술 후에도 기회를 엄청 잘해주세요 막 자기 가족처럼 어, 원자님들도 어, 항상 말씀하실 때도 추천하실 때도 내가 만약에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렇게 추천한다 해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안 된다고 바로 얘기하시고 그리고 원자님이 수술 들어가기 전에 꼭 손을 잡고 기도해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동받고 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제 여름에는 다들 놀러 가잖아요. 막그 여름에는 다들 비키니 입고 바다 가서 막 앞이 둘려 있는 그 티셔츠 같은 거 입으니까 그때 저는 못 입고 진짜 콤플렉스 있거든요. 근데 올해 제가 비키니도 입어볼 수 있고 여름에 진짜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여름을 지낼 수 있어서 너무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